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실패하기 어려운 칠리 크랩을 준비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예전에 제가 청계 영상에서 아주 잠깐 나왔던 레시피를 이제 다시 각색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어, 만들기 정말 쉽고요 제가 사용한 게는 청계인데 보통 이제 암꽃게를 사용한다거나 뭐 깨다시꽃게나 뭐 새우도 괜찮고 요삼정게도 괜찮습니다 이 소스는 제가 시판용을 사용했는데 이게 아주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구입하시는 방법은 그냥 칠리크랩소스 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 조금 달라서 이제 최저가 같은거는 골르 셔야지 돼요어 그리고 제가 고른 거 거는뭐 싱가폴 뭐 칠리 크랩 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요 건데 이게 뭐 용량도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근데 가격은 살짝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맛이 좋고 편합니다. 자 먼저 개 손질이 들어갈 건데요. 뭐 손질이랄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다 분리하시고 못 먹는 거고것만 빼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제 생물로 사용을 했는데 냉동 게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냉동실은 어떤 거 꺼내갖고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가미하고 모래 주머니는 꼭 제거 어, 하셔야지 돼요. 모래 주머니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잘라 주는데 제가 칼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 칼을 사용하니까 내장이나 알이 조금씩 흐르더라고요 밑으로 많이 막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내장이 좀 묻어 나왔죠 그래서 이거 어, 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가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밀리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지를 했는데 보울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계 반또 살짝 부셔 주시면 네, 먹기 편합니다 네, 이렇게 보울을 갖다 놓고 하다가 내장 같은거 전부 다 나중에 소스에 넣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5 600 g 정도 되는데 음 보통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소스 의 양이나 잡은 건한 5,600g 이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순식 간단하죠? 배딱지떼어 네, 내고 네, 모래주머니 하고 이제 아가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만 내주면 은 네, 끝납니다 어, 냉동계 같은 거 그런 거나 새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작은거 한마리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좀 양이 좀 적어 보여서 이렇게 했고요 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는데 이제 식용유는 150ml 정도 넣었어요 다진 마늘 한큰술 넣는데 다진 마늘이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게 잘 볶아 주시고요 네, 손질한 게를 익혀 주시면 돼요 근데 팬이 좀 작아서 어, 좀 양이 많아 보이죠 한 마리 더 추가한 게좀 애매하긴 했어요. 한 2, 3분 정도 익혀주시면 금세 다 익습니다. 잘 뒤집어 주시고요. 네, 빨갛게 잘 익었죠? 타 네, 전부 다 건전해 주시고요. 이제 등딱지는 플레이팅용으로 쓰실 거면은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내장과 알만 따로 이제 빼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손질할 때 이제 안하고 내장하고 그때 분리 하시는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안 익혔을 때가 훨씬 작업하기 편해요. 자 이제 칠리크랩소스. 요거를 제가 한 300g 정도 넣었는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뭐 다른 거더 좋은 거 있으시면 그거 그 넣으셔도 되고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걔는 한 5-600g 기준으로 한 300g 정도 넣었습니다. 아이 소스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시판용으로 먹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더 가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물을 부어주시고 끓여주시는 거예요. 한 2,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전분물 만들어가지고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1 2분 정도 더 끓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란 이제 계란 두개 정도 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영상에서는 한 개만 넣습니다. 네, 두개 넣어주세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된거예요자 조리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손질 을 하는데 아가미하고 모래 주머니 제거해 주시고 등딱지 같은 경우는 플레이팅 사용할 거면 같이 넣어주시고 아니면 아라고 내장만 다 분리해 주시면 돼요 두번째로 팬에 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 볶는데 타지 않게 볶아 주시고요 세번째는 게를 튀기듯이 이제 익혀 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칠리소스 하고 익혀 놓은게 그리고 물 넣어 가지고 끓여 주신 다음에 네, 물전분 넣고 한 1-2분 정도 익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넣고 어, 마무리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슬린 옵션이요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먹어도 맛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잘 어울리는게 빵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빵이 없으면은 이제 밥하고도 뭐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볶음밥 만드는데 볶음밥은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마늘하고 이제 파하고 이제 넣주시는데 지금 얼려놓은 밥을 해동을 안 해가지고 네, 폭망했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하고 마늘 타지 않게 네, 잘 볶아주고 이제 밥 넣고 볶아주다가 여기에 이제 계란 풀어놓은 거 섞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을 이제 굴 소스하고 소금 간 이걸로 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따로 주저리 주저리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이게 간단한데요. 이게 참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칠리 소스가 살짝 매콤해요. 어, 그런데 이제 매운 것도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같은 거를 이제 더 추가해서 드셔도 어, 괜찮습니다. 이게 암깨가 훨씬 더 맛있는 거니까 숫게보다는 암깨 알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황게라고 부르는 깨다시꽃게나 뭐 삼정게 이런 것도 좋고 새우도 뭐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예요 이 소스에 빵이나 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밥도둑입니다 지금 이 소스에 내장이랑 뭐 알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꼭 드셔보시면은 이게 고소하고 달달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이제 그런 맛들이 다 느껴져요. 자극적인 그런 맛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왜 강력하게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레시피도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